아내 가슴이 죽인다 진짜 근데 왜 등수가 안 나와 이렇게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몬스터 짐오티 받으러 왔습니다의 전현 득입니다 오늘 천호동에 있는 필짐에 왔습니다 저저번주 이승철 저번주 김성환 이번주 양경필 왜 양경필이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양경필 선수만큼 조용미가 좋은 선수는 찾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그 도영미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양경필 선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경필입니다 우시기 전에 잠깐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아뭐팔두 번만 돌리면 된다? <웃음> 부스터 같은 거안 먹는다? 이러셨는데 우시자마자 <웃음> 다뭐 <웃음> 다 여튼 양경필님 다른 선수분들 섭외하는 것보다 양경필을 몬스터 지매 이도 이해가 안 가요? <웃음> 이해가 안 가요? <웃음> 네. <웃음> 맨날 나오는 람만 나오면은 뭐 재미도 없어지고. <웃음> 재미없어요? 네, 재미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아, 재밌어. 아니, 재밌어. 아니, 재밌어. <웃음> 그건 재웅어 아, 재밌어. 김웅서. 아니, 재밌어. 저희 처음 나온 거니까 문진 시청자들한테 인사 한 번만 또. 안녕하세요. 그 어쩌다 보니 문진에 나오게 됐는데. 진지하게 하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마인드부터 제가 다 뜯어 고쳐드리겠습니다 이승철 대부님과 하셨고 전에 박성환 님이랑 하셨어요. 그들에게 배운 동작들을 잘 구사하고 복습을 잘 하고 있는지 그때만 잘하고 지금 또 생노가다 하는지 <웃음> 제가 한번 네, 오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슴 운동 진행할 건데 루틴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신가요 팩트 케이블 덤벨 패스 인클라인으로 그다음에 인클라인 벤치 패스. 아 패스는 아니에요 그러면 왜왜 자꾸 동경이 흔들려요? 하니한테. 그렇게 오래 할생각은 <웃음> 없어 <없을 거야>. 아, <웃음> 아 일단은 우리 가슴 운동 플라이부터 갈까요? 아씨. 진짜! 아니 진짜 진짜아 씨... 재미래요 여섯 처음부터 해야지 그런 사람이 <웃음> 안 되지 아 진짜 빨리 쉬다가 하니까 하나 <웃음> 열 하나 둘셋 넷, 다섯 잠깐... 마인드가 약간 대본데요 이런 거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이손바 잼잼 하는 거 있죠? 진짜 짜어어요 <웃음> <웃음> 봐봐, 이게 장비가... 아니... 야6 5 6 5 6 5 6 5 6 5 6손6 5 6 5 대보야 대보 데보. 아니 <웃음> 아니 숫자를 안 세잖아 <웃음> 보고 숫자 아 세라고 갈구고서는야 숫자 세드려라 <웃음> 하나 둘열 하나 둘셋아 운동 누구한테 배웠어요 나가면 안 돼요 아 마, 나가면 안 돼요 하다이 그 <웃음> 네. 박제되셔가지고 아 <웃음> <웃음> 네. 아 운동 잘하시네요. 그리고 <웃음> 이런 스타일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 요십 <웃음> 와서 이렇게 하고 이거 누가 알려줬는지 말하면 깜짝 놀랄 텐데. 승철님. 아, 그래요? 아 그리고 대부님께서 <웃음> 대부님이 한다고 <웃음> 대부님은 우리 <웃음> 이만큼만. <눈이> 그만큼한... <웃음> 대부님 센터 도망가 준비하겠습니다. 아홉 열. 아. 아, 내 가슴이 죽인다, 진짜. 근데 왜 등수가 안 나와, 이렇게? 맨날 먹어. 먹으면... 아, 시합 한달 전에는 몸이 제일 좋아. 한달 났고. 시합 준비할 때 같이 짜장면 먹더라고 얼마 안 담고 먹는 스릴이. 스릴, 아무나 봅니다. 네. 아, 저는 이제 시합 체중이 올라가요. 역 혹시... <웃음> 아, 강하네. <웃음> 제가... 강한, 강한 남자네요, 강한 남자. 아, 쥐가 안먹었다 <웃음> 나는... <웃음> 아, 오늘 걱할 <또> 만한 남자. <웃음> 하나, <웃음> 좋네. 둘, 그것도 셋, 나는데. <웃음> 열, 하나, 둘, <웃음> 셋, 넷. 눈뺄수 <웃음> 있으면 안 돼. 여섯, 두피, 아, 아, 아, 일곱. 다 아, 죽는다, 다 아, 죽어. 아, 하나, 먹을 아, 수는 어, 아, 어, 거야. 아, 아, 이 원래 남성이 다감져 있거든 들어올 때 언제 막갈지어건드려고이거 언제 <웃음> 터지나? 네 고릴라가 남성이 1 0요 근데 기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버린다고자해버린다고이무게까지는데 <웃음> 하나 둘셋 아우, <웃음> 하나. <맞지만>. <웃음> 아, <웃음> 아니, 뭐, 기구가 떨어져. 아니,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기구가 불량이야 테크님. 네, <웃음> 아니, 아, 근데 원래 기구는. 네. 1년에 한 번씩 바꾼다는 생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인드 좋으시네. 네. 케이블을 제가 안 쓰는데, 이거 좀 알려주세요. 하는 거. 잡아줬으면은. 네. 손목만 살짝 꺾어서 그대로 시선 보이는 방향 그대로 던져도 돼요 살짝 위로 던져 어. 둘, 그렇지 셋 아. 네. 근데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돼 살짝, 그렇지 어. 모아야지 아. 어깨로 하면 안 되지 아. 안 되네 어, 돼 돼, 지금 돼, 돼? 어, 되고 있네 <웃음> <웃음> 죽이네, 이것도 여덟 아홉 음. 열 하나! 왜 이렇게 무겁지? <웃음> 하나! 이거 하실 때손 <웃음> 네. 이렇게 잡고 하면 조금 더 편해요 엄지 위로요? 네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딱 누른다고 하면 저절로 이게 손목에 힘이 잘 들어가니까 야 이런 건 오늘 생각지도 못한 상금 나오는데? <웃음> 아 아니, 무슨 소리 야아니 <웃음> 대부님한테 갔다 오신 분이 <웃음> 아 이렇게? 이렇게 딱 잡고 손해 엄지 손가락으로 힘 주고 돌려야지 하죠. 하이시. 아 위로 위로 방향 가면 안되지그대로 와줘야지 방향 그대로 네. 갓성원님이랑 할 때도 내가 땀안 흘리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야. 아니. 그냥 주세요. 어, 뭐 내가 놔주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야. 아홉. 열. 하나. 둘. 아. 가슴이 <웃음> 아, 없어. 두쑥날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압을 잘못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슴. 오, 맞아요. 네. 내가 팔, 어깨 운동이라 생각하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해요. 가슴 을 잡아놓고 그냥 움직이지만 보는데 건 아... 네, 여기서 한번더 늘리려고 잡고 있는 거. 아,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그리고 해야 <웃음> <아니, 웃음> 아 양병필 왜 불렀냐? 이런 사람 분명 있을 거야, 분명히. 왜 불렀는지 이게 나오는 거야, 몸이. 아, 저는 그, 그냥. 죽인다. 이게 지금 시안몸에 몇 프로예요, 지금 상태가? 30% 나오지. 아이 진짜로, 가한번또 와서 다니까 <웃음> 네, 네. 그, 제가 맨날 촬영할 때, 이승철님, 김성환님, 네? 웅서님, 몸무게 엄청 크잖아, 늘저 보면, 실제로 보면 이제 하는 말이, 어? 멸치가 아니네? <웃음> 아, 진짜 엄청 크네요. 아니. 이게 실제로 보시면, 인스타랑 진짜 다른 게, 관상이, 네. 보드빌딩하시나아다다다다아다다다 보조, <웃음> 아아 보조 필요해요? 아니, 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수치스럽다, 수치스러워 열 개를 못 채우고 끝나네 말 걸어가야 돼 <웃음> 아. 진지하게 야, 진지하게 <웃음> 절대 진지 않 된다는 생각은 <웃음> 어, 좋아요 후우 <웃음> 후 좋아. <웃음> 하나 그대로 가야 돼숨 쉬면 안돼둘셋넷 후우 여 못 아, 이렇겠다 어. 아, 저. 가 돼요. 아. 개개 뭐 아, 못 하면 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웃음> 와.. 아까도 내리겠는데? <웃음> 여섯! <웃음> 일곱! <웃음> 여덟! 아, 진짜 안 되겠는데? 야, 지진났어! 아! 아홉! 아! 열! 와, 이걸 드네 아, <웃음> 와, 이걸 드네 다음 세트에는 열한 개. 아, 진짜 못하면 뛰어낸다, 지금. <웃음> 아, 나열개 못할 것 같아, 이거. 아, 그럼. 야, 문 열어도 자 진짜, 잠깐만, 잠깐만. 아, 문 열어라고, 안우 이거 어거지로 해도 돼요, 이거를. 와인드가 지네. 아우. 봐봐, 대잖아 야, 야문 열니까 되네, 이게. 아씨 하나. 둘. 셋. 여덟. 아, 다 뛰어내려! <웃음> 아홉! 아 진짜 안 돼. 열! 어... 자, 마지막! 열! 하나! 아니, 빨리. 아니, 아니, 아니, 아아 나가! 나가아 제가 생각했을 때양니필님은니 번이 아니, 야니 번, 니번포아가아 <웃음> 아 진짜 좋죠. 이게 내가 괜히 섭외를 했는데... 내가 괜히 하려고 한게 아니니까. 아 나는 아무 소리 안아 이런 게 못해서 네. 제가 대신해드릴게요. 하나 둘. 아홉. 짜 아우 씨 박성환 <웃음> 형님한테 네. 약이 안 났다고 하셨는데 잠시만 지금 이거를 네. 네, 보여 드릴게요 아씨 아 이거, 이거 봐봐 야 오그네 아. <웃음> <우울해>, 혹시 네.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그거 깜빡했어 아 그거 했으면 11개 들었는데 제가 또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목 이거예요 손목이 안 좋다고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손목을 내가 잡고 이렇게 밀었을 때랑 이렇게 하고 밀었을 때는 뒤쪽으로 네. 살짝 나온다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습관이 돼있어서 대부분 이런 친구들 오면 제가 의자를 반대로 나. 요아 아, 이게 돌릴 때네 돌릴 때요렇게 제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반대로 요렇게 제끼서 이빠야하 의자도 잘 쓰거든요 아아 한번 바꿔야 근데 여기는 바닥이 대리석이야 이게 뭐예요? 아 대리석 아니구나 <웃음> <웃음> 대리석 스타일이구나 여기까지 얘기 안하셔는데잘속는데 <웃음> <잘 찾았는데요. 웃음> 일곱 여덟 <웃음> 아홉 열 <웃음> 하나 이 손목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네 모르게 내가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뭐냐면 프론트 레이즈를 하더라도 손날과 팔 날의 방향을 맞추고서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벤트 오프 할 때도 내가 이거 잘 맞춰서 달리는데, 네. 꼭 이런 프레스 정도는 감이 달라요. 아,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손목이 잘 세잖아요. 강제로. 아, 인정. 아, 훨씬 더 이게 직관적으로 들어온다. 네? 운동을 기본적으로 엄청 잘 하세요. 옛날부터 봤는데. 잘하는 척 하는 친구들도 거든 <웃음> 도망하면 교수들이 너무 많아 <웃음> 진짜 교수님들 말고 교수병 그 있잖아요 <웃음> 하나 <웃음> 둘셋넷넷 <웃음> 둘, <웃음> 둘, <웃음> <웃음> <넷>. <웃음> 다섯 <웃음> 더 밀어 더 밀어 더 밀어 더 밀어 <웃음> 아, mit, 욕한 거예요 지금 저한테? 아니, 아니, 아니 아, 저한테 지금 욕한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네. 나 지금 나한테 욕한 것 같은데? 아니, 거 같은데? 아 잠깐만 아버지가 욕을 닮은 자신받고 저는 소고만 그냥 아버지야 야씨야할만 이게 오늘 마지막 인가요팔팔팔도예요팔 해야지 삼장만 4, 뺀다고요? <웃음> <웃음> 예하지 마세요 아니 들어 그런 게아니야 자세가 안 나와 대이렇게넷와 요게 봐봐 요기 다섯 <웃음> 여기 기점 여섯 요기 봐봐 와와 <웃음> 힘든 건 아니고 아니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 아니죠 에힘동건 아니고 그냥 아, 그냥 뭐 우리 여기서 포즈 한 번만 잡, 잡아보면 안 돼? 아. 나 해보고 싶었어 같이 와, 엄청 납니다 아, 사장님 보이시죠 근데 잠깐만 이거 나가도 되나? 아, 이거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잠깐, 안 나와요 안 나와 아니 나가면 안돼 잠깐만 <웃음> 아안돼안돼 안 돼. 다리에 정신 상태가 까봐 까봐 가봐 빨리 여러분은 지금 이제 94kg가 74kg한테 쳐발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크길래 와 좋다 <웃음> 야 근데 이거 아. 둘이서 바지 주섬주섬 있는것 <웃음> <입는> 같다 <웃음> <입는 웃음> 아니 우리 이거 다리 힘주는 건안 나가고 바지 입는 것만 오면좀 웃기겠다 그 저기, 저기 운동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이신가요? 네. 그, 그저한 분만 좀 잠깐 와주실 수 있어요? 자기소개 한 번만 필짐에 근무하고 있는 이민규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이민규 트레이너 아 예, 네. 필짐 장점이 뭐예요? 일단 <웃음> 말약에 네. 이렇게 무뚝뚝해 보이지만 애정 표현도 잘하시고 아, 기완에 아, 직원 복지가 있다 네어한 이제 막 현금도 뿌리던데? 네 아니요 뭐 다시 가져가진 않고요? 네? 아, 그거 안가져갔어아안 안 아. 아, 가져가고 다시 아, 배울 때 많이 혼내요? 쌍욕도, 쌍욕도 좀 하고 야특히 <웃음> 쌍욕도 좀 하고 눈빛이 갑자기 바뀌네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쌍욕도 좀 하고 해봐아전 그게 좋아서 어아 그게 네. 좋아서 갔어? 아서어 아. 한숨을 쉬지. <웃음> 왜 점프를 해? 아. 니 아니, 아니, 아니. 노익수 강이랑 다른 게 뭐야? 답답으로 안다니이라고하라 아니, 요노익강랑아요어이 네. 진짜로? 네, 쌤쌤그 팁. 전에 이렇게 등까지 가서 한번 살짝 늘려 줘. 그래 가지고 등 연결된 부위까지 한번 늘려 주고 그다음에 바로 로프는 좀 가볍게 합니다 제가 또. 아, 그래요? 네. 저는 이거 네. 하고 네. 잡고 네. 모아서. 오, 오, 오 이건 또. 해서 한 번. 근데 이제 <웃음> 이거 모아서 뒤로 빠지는 이유가 네. 올라갈 때예 손으로 살짝. 처음에 이게 벌리면 이렇게 단두랑 바깥쪽 외측 집중해주고 네. 네. 좀 있다가 이제 두 번째 일 때는 여기 아, 아래까지. 네 맞아요. 아, 아, 좋네. 이것도 이 방법도. 지금 아, 아, 아, 이... 힘든, 힘든 건 아닌데. 네. 지금 몸이 이런데 시합 때왜 덮인다는 거지? 먹는다니 이해가 안 가니? 바라탕. <웃음> 맨날 뭐 편의점 가고 막 그러는데 시합 다 돼가면 시합, 시합 때만 되면 편의점 가는 것 밖에 안 보여. 아몬드 사먹고. 아몬드 먹으면 되잖아요. <웃음> 아니 그러니까 아몬드 먹으면 되는데 허니버터를 먹잖아.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 오늘 좀 운동할만 나는데 진짜 여기 오니까. 사실 저번 촬영하고 저저번 촬영은 제가 많이 얼어가지고 근데 그 그대구님이랑그빛성환님이랑 네. 그 하면 네 모두가 가도 그러니까 모두 누가 네. 가도 네. 네. 무조건해요 <웃음> <돼요. 웃음> 무조건 뭐. 이러고 있어요 일단은 <웃음> <웃음> 나는 간다고 하시는데와이 <웃음> 사람이 진짜 죄인 될라고 <웃음> <하시구나. 웃음> <아니, 웃음> 아 이거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지 이거 이런 거는 또 처음 아 이것도 수직으로 내리는구나 거의 자 여기서 서네 여기서, 네, 여기서 꾸면서 네. 네. 꾸부, 이렇게? 이렇게? 아 네. 여기서 꾸면서슥쭉슥손 이렇게 깍두고 응. 움직이면서 응. 잠깐만 음. 오 아씨 던져봐뜨거 아, 최원지들이잘안 돼서. 나 아니, 죄송해요. 아, 어, 일단 운동. 아, 어, 너무 재밌게 잘했어요. 지금 뭐 아직도 숨이 안 들어오긴 하는데 일단 빡세게. 잘안요 <웃음> 지금 눈이 보네. 손목 이지 아직 이게 아직 얼마나 꽝물 있으면 지금 운동이 끝났는데 손목이 아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네, 뭐냐면은 아 이번 시즌 속이기 없이 갈 건지. 아예 속이기 예. 없습니다. 아 속이기 없어요 이시즌짜 예, 속인다는 게요. 네말 예. 그대로 진짜 속이기예요. 그렇죠. 내가 먹는 예. 먹지 않아도 예. 사람들 받아들이기 싸움이에요. 그냥 내가 오늘 안 먹었다고. 아 예. 그러니까 그 속여야 되는 자꾸 몸을 속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몸을 속이는 건 없습니다. 야, 간고랑 붙으면 누가 이기나요? 뭐, 무대에서요? 네 무대에서 체급이 차이가 나겠지만 네. 뭐 동일 체급이라면 뭐 네. 동현이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항상 뭐 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어... 하지 않을까요? 지지 않는다는 생각. 자그 다음 질문, 상체 전면에 비해 후면이 안 좋은 이유. 후면 좋은데? 아 제가 다이어트를 못 해가지고. 네. 이거는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 안 봐서 이런 소리 하는 것 같은데 후면 좋아요, 되게 좋아 후면. 근데 전면이 너무 월등하게 좋아서 그렇지. 등이 안 빠집니다. 근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이런 거 있는지. <웃음> 본인들이 더잘 알지 않나요? <웃음> 가장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나는 지금 이 당장을 봐야 되는 건데 그 당장을 조급하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10년 후에 내 모습을 그릴 때 6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는 거또 뭐 보디빌더 누구 알아? 이러면 그 수천 명 중에 10명 이내로 얘기합니다 그 10명 이내로 내가 들어가고 싶은 게 목표라면 그 10명이 했던 것처럼 해야 돼요 양경필의 목표 그뭐 선수로서의 목표는 저도 뭐 클래식 피지컬을 나가고는 싶지만 네. 그게 내가 나가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걸 알아서 언젠가는 나가겠죠 내가 만족하는 몸 그치.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클래식 피지커가 돼서 한번 나가보는 싶어요 나가서 네. 내가 좋은 성적을 얻었다면 라 나는 단한 번의 챔피언은 챔피언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거기서 우승을 하고 우승을 한번더 방어를 해야 네. 진정한 챔피언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가 한번 무대에서 저도 이제 열심히 더 해가지고 패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저또 몸을 한번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조만간 또 뵙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몬스터즈의 전현득 양경필이었습니다.